안녕하세요. 블록이프제이드입니다 네, 여러분 업비트 지금 압수수색 받고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가격도 많이 하락을 했는데 실제로 지금 업비트에서 얘네가 보유하고 있는 물량보다 더 많은 암호화폐를 판매를 해서 조사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업비트랑 빗썸이랑 1, 2위를 다투고 있는 경쟁거래소니까 업비트 압수수색 소식이 나오니까 빗썸이 아, 저희 빗썸은 서비스 오픈 첫해부터 매년 외부에 있는 회계 법인의 실사를 진행을 했고 홈페이지 통해서 재무실사 보고서도 계속 공개를 해왔 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서 2017년에 회계연도 기준 감사 보고서를 확인하실 수 있는 거래조입니다. 라고 공지를 띄웠대요. 근데 사실 비썸도 2월에 예전에 해킹으로 인해서 고객 정보들이, 개인 정보들이 유출이 돼서 그때 압수수색도 받은 적도 있고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피트에서 사실 올비트라는 탈중앙화 거래소를 만들고 있다고 러고 다른 해외 거래소들도 다 덱스 만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빨리 탈중앙화 거래소 사용하기 쉬운 게 나와서 저는 많은 사람들이 탈중앙화 거래소로 옮겨서 안전하게 거래를 하고 이런 압수수색들이 좀 많이 줄어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에이다 소식 먼저 전해드리면요. 에이다가 한국 기업이랑 파트너십 체결을 했대요. 미테스 플러스라는 회사인데 에이다랑 둘이 파트너십 체결을 맺어서 어, 에이다 코인이 이제 미테스 플러스의 자회사인 스마트콘 플랫폼이랑 결합이 가능해져서 연당 1천만 건의 모바일 거래랑 연동이 가능하다고 해요. 그래서 뭐 포인트 제휴나뭐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를 낼수 있다고 하는데 에이다 코인이 미텝스 플러스랑 제휴되어 있는 3만개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활용이 가능해지고 다양한 프로모션 탐여도 가능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이거는 참고를 해주시면 될것 같고 다음은 네오 소식인데요. 뉴에코노 랩스에서 네오 글로벌 캐피탈이랑 펜부시 캐피탈이 네오 네임 서비스, NNS라는 이 협력 관계를 발표를 했다고 해요 NNS가 뭐냐면 네오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분산 오픈 소스랑 확장이 가능한 도메인 이름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길고 복잡한 지갑 주소 대신에 뭐 이메일이나 도메인 쓰는 것처럼 뭐 무슨 .com, 무슨.net, .io 이 이런 식으로 닷 네오를 써서 쉽게 간단하게 거래가 가능하다는 거죠 진짜 지갑 주소 사실 너무 길고 싫잖아요 토메인이 없었던 인터넷 시절이 있었듯이 지금은 좀 구시대의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고 있어서 저희가 그렇게 힘들게 불편하게 지갑 주소를 써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NNS 서비스 같은 거 나오면 은어 훨씬 더 편하게 거래를 할수 있겠죠. 더 대중화될 수 있고. 그래서 이 NNS는 ICO는 따로 없고요. 네오 홀더들한테 에어드랍만 한다고 하니까요. 에어드랍은 6월쯤에 있을 것 같다고 해요. 그러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리플 소식 전해드리면 리플이 스타트업 투자 본격화를 위해서 엑스프링, 스프링이라는 벤처캐피털 펀드를 출격을 시켰다고 해요. 그래서 리플랩스가 이 벤처캐피털 펀드를 발표를 한 건데 이 XRP를 위한 리플을 위한 서비스를 개발하는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리플 CEO 브레드 갈링하우스가 XRP 리플을 사용하는 기업들한테 투자를 하고 리플을 다양하게 활용하는 업체들이랑 파트너십을 맺을 거다라고 지난 3월부터 밝혔다고 하는데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리플이 지금 코디우스라는 스마트 컨트랙도 만들고 있는 중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리플 플랫폼 위에 스마트 컨트랙을 사용해서 d 도 만들어지고 하면 은 이게 이제 EOS나 NEO처럼 투자를 하고 이데코인들을또 리플 홀더들에게 에어드랍도 하고 그렇게 할지 저는 되게 궁금해요 뭐 이렇게 벤처캐피탈이 나와서 투자를 한다고 하니까 사실상 그럴 확률은 좀 높아질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뭐 NNS를 네오 홀더들한테 에어드랍 하듯이 그렇게 리플한테도 에어드랍이 생기지 않을까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음은 한국의 이더리움이라 불리는 아이콘 소식인데요 모바일 플랫폼 서비스 회사인 라인 라인 아시죠? 라인 플러스가 블록체인 메인넷이랑 dApp 서비스 구축을 위해서 아이콘이랑 함께 조인트 벤처인 언체인을 설립했다고 을 해요 그래서 라인이랑 아이콘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을 시켜서 유저들한테 보상을 해줄 수 있는 그런 토큰 이코노미 기술 플랫폼을 구축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이 언체인을 통해서 언 블락이랑 같이 기술 개발 그리고 사업 확대를 해나갈 거라고 하는데 아이콘 뉴스 하나 더 전달해 드리면요 아이콘이 삼성전자 업무랑 협약을 맺어서 체인 아이디를 통합했다는 기사도 있어요 그래서 아이콘의 더루프 기술 협력사로 참여한 이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삼성전자 블록체인 인증 서비스인 체인 아이디 그리고 삼성체스 연계를 위해서 업무협약 MOU를 맺었다고 하는데 체인 아이디는 블록체인 공동 인증 시스템인데요. 이미 11개 금융 투자 회사가 스마트폰 실범 서비스를 운영 중이라고 하는데 요새 뉴스 기사에 보면 은 공인인증서 이제 블록체인 기술로 대처 돼서 곧 필요 없어질 거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체인 아이디가 공인인증서 제도의 폐지를 위해서 혁신적인 기술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굉장히 크다고 하고요. 그리고 아이콘은 블록체인 상호운용성 을라이언스 연합을 이루면서 이 원체인이랑도 같이 협력해서 인터체인 기술 개발에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인터체인 기술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아이콘이 한국의 이더리움이라는 별명이 있는 만큼 개인적으로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좋은 하루 되시고 다음에 또 봐요. 안녕!